<웃음> 오늘도 어, 잠시 전에 어, 이야기하다가 애가 끊겼는데 <웃음> 다시 그그 그 말만 다시 이어서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웃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어,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 여러분들이, 그, 아니, 그, 내가,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어쩔 수 없이 잡혀먹는다, 잡혀먹힌다 가면, 그까지끔 할수 그 없다고 하지만, 나무, 나무 위에서, 이렇게 막, 막, 이 호랑이가 토피해가지고 나무 위에 막 올라, 막, 겨 올라가 숨어있도록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나무 아래, 호랑이랑, 호랑이 새끼가, 먹을 게 없어 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이야 이제 그걸 쳐다보고 아 불쌍해 내내 내 몸을 먹이로 던져 줘 가지고 나는 저 호랑이 쟤네들을 구해 줘야 되겠어 내 몸을 보시해야 되겠어 해 가지고 일부러 푹 떨어져 가지고 호랑아 나 잡아먹어 여러분들 그러, 그럴 것 같아요? 나보해 나는 못해. 이 천일이 아무리 뭐 도를 깨치고 시열을 했어도 그렇게 안 해. 근데 부처님, 부처님은 그 윤회를 계속 하는 와중에 그런 것도 했대요, 벌써. 나그 얘기 들으면서. 아무리 신격화를 하고, 아무리 그 도인 취급을 하고,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지 하냐고. 그것도 부처님이 성인이 돼서가 아니라 애기 때 그랬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 마리아가 이렇게 남자도 몰랐는데 갑자기 배불러 가지고 이렇게 애 났던 그말 돼요? 나 이거 기독교를 비하하는게 아니에요 어떤 그 신관이든 어떤 종교든지 간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어? 과대포장식 우리나라 옛날 그 박혜컷에 동명성황, 그런 신화에 보면 그러잖아 이제 알 속에서 사람이 나왔다 사람이 포유리냐 저기 저기냐고 알 속에서 뿅 나오고 발 속에서 나오고 그러게 그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그런 얘기에요 그런 얘기 응? 자 이 시간에는 아까 전 시간 얘기했던 거랑 조금 더 같이 이제 얘기를 이제 이어가 주면 대신 이 천일이 이번 제목은 천상천하유화독전 이라는 그런 걸로 뽑아 봤어요. 아 부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연관어 가지고 이 천일이 풀어볼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그것도 부처님 얘기네 참 세상을 마, 마야부인 마야부 알죠? 부처님 엄마야 부처님 엄마 이름이 마야래 마야 그래서 마야부인 맞나? <웃음> 나 정확히 기억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긴 그런 거 같으니까 마야부인 부처님이 뿅 하고 세상에 나오면서 마야부처이 애를 낳았지 왕자를 땅 낳았는데 뭐라고 했냐, 탁! 천상천하 유화 독전! 우와! 아니, 와, 웃진 않았겠다, 참. 천상천하 유화 독전! 이랬대, 이제. 아, 애기가 무슨 옹알이도 못하는데, 뭐, 씨. 그, 아니, ᄂᄂᄂ. 울면 다행이지. 무슨 천상천하 유화 독전이냐고. 응? 그것도 천상천하 유화 독전. 한, 자 한, 한문말이잖아. 그죠? 저 인도말이나 어쩌고 그쪽말로 했겠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웃음> 근데 이 천일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행태나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을 이 천일은 옛날 그 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한참 그 열심히 파고 들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상, 천상, 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응? 유아 독존 유아 이슬유자 나아 자 응? 독존 스스로 존귀하다 하늘과 땅 어디에도 내 스스로 존귀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 푸는 사람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푸는데 그거 아니고 뭐 니가 최고여 씨. 그러면 완전 거기서 나오는 게 뭐야 독불장군 얘기하나 독불장군 전기 스스로 전기하단 말이에요 스스로 응?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본인 본인 스스로 내가 물어봤어요 금수저 뭐 은수저 뭐 흑수저 지랄하고 할때 응? 내가 전에 언제 동영상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흑수저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뭐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뭐야 스스로 자존이야 자존 자존 자존이란 말이야 자존 자존 존귀하다 스스로 존귀하단 말이에요 간혹가다 어 나를 팽개쳐 이제 그거 아니에요 내 존재가 무의미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렇다고 어 내가 최고야 내가 대박이야이 지랄로 싸가지 없게 살면 안 되고 응? 내가 그래서 가끔 그런 인간들 보면 야너왜 인간들이랑 왜 사냐 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 무인도가 혼자 살던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요 얘기는 뭐니니 네 개체 너 스스로 존귀하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지. 사랑하려니 어떻게? 보듬어야지. 보듬다 보면, 그 다음에, 야, 너만서너만서 중하냐? 아니잖아. 가끔 도를 잃어, 도를 깨우치고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깨우치고, 너도 깨우치고, 우리 모두, 응? I, my, you. 아니다, I, my가 아니라. <웃음> I, I, U, We 이거거든 응? 나눠 우리 이 같이 가는 거다 이런 개념 이거는 뭐냐 일단 내가 깨우치고 봐야 돼요 응? 내가 깨우쳐야 돼 나는 저또 깨우치지 도 못하고 버벅거리고 앉았는데 그런 주제에 누구를 깨우치라고 하고 누구를 도와줘 아니잖아 그죠 그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응? 내 스스로 존경하고 하늘 아래 하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나뿐이 없는 존재다 보니 독불장으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선은 뭐야 내가 서야 돼 내가 내가 서 모든 응? 게 내가 일단 서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서는 과정에 있어서 남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거짓부렁으로 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기준은 저번에도 이제 권선징악이란 말이에요. 응? 선 착함을 권하고, 어? 징 징벌한단 말이야. 악 악은 징벌한단 말이지. 이게 권선징악 그게 모든 종교의 이념과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가 홀로 스수, 스스로 스스로 쓰고막 정립해 나고 깨칠 때그 다음에 상대방 도와주고 또 그로 인해서 모두가 깨우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그야말로 그 핑계예요 뭐가 있냐 나는 우리 집안 때문에 못해 우리 가족 때문에 못해 나는 우리 새끼들 때문에 못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카페 오신 분들은 어제 그제 그이 천일이 퍼다 놓은 걸 봤을 거예요 요즘 50대 60대의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자 내가 중요하다 해서 그거 찾는 트렌드가 있다 유행이다 하는 그런 기사를 하나 났는데 스크랩에다 갖다놓 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뒤늦게 50대 60대 나이 먹어 보니 내가 전에도 있잖아 세상 험악하단 말이지 그때부터 갱년기가 오는 거야 이제 응? 남편은 남편대로 늙어서 힘 빠져가지고 퇴직해가지고 빌빌 싸고 앉았어 새끼들은 지들이 다큰줄 알고 아 이제 내 인생 내 거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뭐이 지랄하고 덤벼들고 그러면 적바, 아니, 남편데 인막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축구라 봉사하고 이렇게 살고 새끼들 키운다고 막 열심히 정기쩍거리고 살았는데 이제서내 인생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아니거든 허망하거든 그게 갱년기 첫 번째 증상이야 그게 그러면서 뭐가 와? 우울증이 오는 거야 내 인생은 뭔가 그러니까 방황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다 귀찮어, 다 싫어. 이제 그게 심각하다 보면 이제, 아, 나 빨리 죽고 말아야지 하고 세상 하지 가는 거예요, 이제. 응? 그러면 안 되잖아. 아니, 뭐 인생이 남편, 남편 뒷지하자고쌩 키우려고 뭐 이상해 왔어?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그러, 여러분들 그러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촛빠지기 일하고 뼈빠지기 일해가지고 집안화장만 하고 막 호가호식 요즘 트레이버 맨 먹방방 먹는 거 방송하더구만 이 천일은 그런 거안 봐요 그러면 뭐할게요 방송에서는 어차피 막시청자를끌어당기는 별짓거리 다 하더구만 먹는 거 와서 뭐 하려고 입이 즐거운 건 잠시 즐거운 거예요 머리가 즐거워야지 가슴이 즐거워야지 남는 게 없잖아 내가 좋은 옷 걸쳐봐. 뭐할 거야? 남들을 과시하고 싶어서? 과시해서 뭐 할라고? 응? 뭐 할라고? 나 잘났다고? 뭐, 뭐, 지 잘났으면 지 잘났지. 나랑 무슨 뭐 상관했다고? 아니라고. 가슴이 즐겁고, 머리가 즐겁고, 가슴이 차고, 머리가 차는 것은 뒤, 뒤 죽을 때까지 가지만, 주둥아리가 즐겁고, 몸이 즐거운 것은 한순간이라고, 한순간. 응? 명품같이 뭐 할게요? 이 천일이 늘 얘기해주는 얘기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명품이 돼야지, 이 겉에 걸치고 있는, 이 명품 걸치면 몸뚱아리가 명품 되나? 안 돼요. 대가리는 보는데, 응? 대가리는 보는데, 주둥아리 열약이 맛있는 거, 고급진 음식, 막, 졸라비싼거 먹는, 처먹는다고, 대가리, 대가리가 명품인데, 안 돼. 똥맞 쳐지 똥맞쳐 그런 거예요 천상천하 유하독존 천상천하 유하독존 이 말의 의미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내뱉은 말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니네 스스로가 존귀하고 존귀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개체이니 열심히 닦고 나름대로 잘 살아라 그런 의미에요 아니 지 몸뚱아리 보시라고 당장 지가 돼지겠는데 어? 누구를 위해서 뭐를 뭐 봉사하고 지랄하고 될것 같아요 안돼 그러니까 아까 난 부처님이 나무위에서 호랑이 쳐다보고 아너 배고프지 내 몸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먹고서는 니네 새끼 젖줘라나 그렇게 못한다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여군 어떻게 그렇게 응 내가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행하고 그러지만 그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지 뭐 그죠? 아닌 건아니요 그 부처님 얘기를 후, 후에 그 사, 그 학자들이나 제자들이 그렇게 글을 쓴 건데, 내가 봐서 는 아니야. 도망가다가 붙잡아서 하소시 맥혀서 밥이 돼가지고, 그래, 그냥 먹을 거, 쌩나을 거, 니, 이래 되면 모를까? 그냥 내가 폭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못 한단 말이지. 내가 그러니까 우선 진서 여러분들 아무리 저기 해도 아니란 말이야. 내가 쓰고 내가 올바라야 돼, 내가. 내가 올바르지 않고 내가 수지를 못했는데, 응? 내가 누구를 희생, 희생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무슨 희생? 아니, 지가, 지가 올바르지 못한데. 천상, 천하, 유아덕전, 세상에 나쁜, 나쁜이 없으니까 내 몸만 위해서 나만, 나만 열심히 잘 먹고 잘 사도 뒤지만데 이게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 그 제일 멍청한 짓이오게 제일 미련한 인간이고 내가 뭐라겠어 3대 욕구 응? 성욕 식욕 수면욕 여기 이 3대 욕구 인간이 본성이거든 본성 본성 그게 본능이란 말이야 본능 여러분들 주변에 살펴봐요 그 인간 동물적 짐승적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치고 이 머릿속에 들은 사람 있나? 없었다니까 없어 응? 먹고 먹고 자고 이거 이거 막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거 동물적인 근성 송욕 이거 하는 사람 정말 단순한 사람들이거든 흔히 아니다 단무지 응? 그렇게 살다간 사람들이 다음 생에 장동건이나 그 여자 두개 누구요 뭐 잘나가는 뭐그 그거 될거 같아? <웃음> 우스갯소리로 도깨비 그 드라마에서 나오더구만 그 죽어 저승사자한테 마지막 차 한잔 마시면서 다음 생에는 누구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했더니 너 대기순번 끝에 배지도 않아 이해나 얘기하더구만 <웃음> 놈인가? 안돼안돼 안 돼. 알았죠? 아까 전편에 얘기했듯이 현생에 장동거리를 보러 하지 말고 현생 다음 생에 니가 장동건이가 되라고 니가 그럼 아무나 장동건이 되면 세상에 전부 장동건이만 있게 장동건이가 되려고 하면은 현생에 지가 뭔가 해놓고선 해놓고선 나중에 저승 가가지고 나 장, 다 장동건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해놓지도 않고 아니 학교에 선생님 숙제를 냈어 근데 숙제를 냈는데 숙제는 안 해가고 선생님 저 예약 좀 주세요 F 한 점은 다행이지. 그런 거라니까. 하늘에서 땅에 내려버릴 때는 각자 숙제가 있다니까. 숙제가 있어. 너는 가가지고, 땅에 가가지고, 너는 대한민국 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살다 와. 알았어? 하고 숙제를 줬는데, 그 숙제는 까먹고 맨 헛질할 만하고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뒤졌어, 이제. 그래 놓고 다음에, 저, 나 지구 갔다 왔으니까 다음 생에 장동건이를 만들어 주세요. 귀통방맹이를 왕복으로 안 맞으면 다행이지 아셨죠? 명심하시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야 여러분, 응?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누구 자식 다 좋단 말이지 다 좋아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혼자 하늘에 푹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집안에 씨를 받고 피를 받고 살을 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마당이니, 할 수가 없잖아. 그런 그, 이 그, 가족의 인연, 주변 사람들의 인연, 이런 건 같이 어우러져는 가돼. 늘 중심은 뭐야? 내가 우선이야, 내가. 응? 내가. 내가 우선이라고 해가지고, 대나 안 되나, 안되나 저기, 호루자식 노릇하지 말고, 응? 엄마, 아빠가 한개있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왔어? 엄마 아빠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지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이 엄마 아빠잖아 그이름에 뭐라고 해서 했냐 천륜이라고 해 천륜 천륜 하늘의 인연이란 말이지 하늘의 뜻이요 그런 거는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어? 천륜 그틀 안에서 그틀 안에서 자기를 우뚝 세우란 말이지 그래놓고 주변을 바라보고 주변한테 똑같이 풀어주고 보여주고 끌어주고 그래가라는 거야 그게 진정한 천상천하유아 독전 유아인이 아니여 아셨죠 천상천하유아 독전명심하세요 병심. 그렇게 살아야 돼 당신, 너, 유, 응? 우선이야. 우선. 본인이 깨우치고, 뭐, 그렇잖아. 본인이 잘 돼야지. 본인이 쥐불도뭐비빌 싸고 괴질하라면서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를 끌어주고 할게요. 아니잖아. 아셨죠? 그얘기그얘기 그러니까 아까 <웃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남 남의, 남의, 남 핑계를 많이 대요. 다른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대너 때문에 우리 집안 때문에 응? 부모 때문에 어 부모가 님이 뭐 공부하지 말라겠어? 부모가 니할짓 네 하지 말라겠어 아니잖아 그러면 가족이 나는 가족한테 희생하고 이래서 그럼 어릴 때는 그렇다고 치자가 올라서 근데 대가리가 깨서도 지가 그러고 살았잖아 뭐 지가 못나서 그렇지 누가 어디 어디 가서 핫소이를 해? 아니잖아. 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누가 친구 만나라겠어? 그럼 잘못 만난줄 알았으면 빨리 끊어야 어야지 나는 여자를 잘못 만나, 난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러면 다시 대박을 다른 인생을 또 찾아봐야지. 아까 뭐라겠어? 아까 저편에게 했던 그 저기 회장님 포스 나오는 그 양반 마냥 빨리 빨리 방향 전화를 해야 돼. 응? 아까 얘기했던 그 죽은 자식 불알 만진다고안 살아나고 죽은 놈 죽은 놈이요. 빨리 빨리 방향을로 움직여줘야지. 아시죠 오늘 여기 여기까지만. 아참 아까부터 이거 설정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판설이 얼쑤 잘한다 하고 이칠 붙일 때 이게 붙채 붙채. 전에도 한번 이게 이게 탱자나면탱자나면 탱전함. 탱자나무가 여워가지고 북을 치야지 북소리가 좋대요. 그래서 이 천일이 연락, 연락 깎은, 깎고 깎고 해가지고, 이거 참 저기 가서 공장 가서 다듬은 거예요, 이거. 북채! 이걸로 맞으면 되게 아플 거야. 하여간, 명심하고, 누구도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주는 사람 없어요. 안 살아줘. 누가 살아줘?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 응? 핑계되지 말고. 핑계를 왜 대? 어, 지 몸뚱아리 지가 지배하는 거지. 아니, 지 머리 지가 지배하는 거지. 누가 지배해? 물론 간혹 저기 빙의 돼가지고 헛소리 하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 거요. 응? 여러분 거. 아셨죠?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천일. 좀, 여러분들한테 좀 떠들었는데, 어, 2 0 0일 가끔 영상에서 약간, 그니까, 지나친 듯이 표현되는 법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어, 말을 하는 와중에 나온 거니까, 이하시고늘 건강하시고, 아까도 말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여름, 여름으로도 여름으로, 여으로 여름으로 들어가면 돼, 여름. 응? 이제 여름이에요. 어? 늘 건강하세요. 아셨죠? 자, 2001 금일 여기까지만 떠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